자 레벨 30까지 키웠구요 일단은 레벨 2를 올려 레벨 2를 올리면서 아시겠지만은 거의 2, 3분때 나왔어요 지금 이 캐릭터를 가지고 레벨 40까지 키우면 랭크 SS만 나와요 정확해요 왜냐면은 이것은 <웃음> 이것은 제가 새야 이세아를 키울 때도 그랬는데 맨 처음에 키울 때도 SS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캐릭터는 딜 자체가 우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던전 자체의 몹들의 죽는 죽는 시간대 자체가 짧아지니까 한번 쓰면 몬스터 3마리 읽고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웃음> 뭐 나중에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아 마치지 말고 저건 캐릭터 변경해가지고 뉴비 공략집제 2단계에서는 41레벨에서 65레벨 플랭게이트 이전무기는 공격력이 안들어갑니다 처음 풀기에서 차원함이 1단계일 경우 근데 해결방법 간단합니다 무기를 10강 해주세요 등급은 최상 87% 99%가 접속합니다 그리고 플레인게트에서 차원합이라는 것에 강함이 비례한 어느 정도냐면 단계가 늘어날수록 1단계는 체력 2배 2단계 4, 체력 4배 0.1배 그 다음에 0.1배 3단계 체력 0.1.5배 체력 4배 4단계 체력 4배 0.1.5배 카운터 해제 특성 추가라는 것은 뭐냐면 카운터 해제 특성 추가는 <웃음> 반격기를 치잖아요 그 잡기 스키나 그런거 쓰면 카운터로 반격을 써요 그러면서 안 잡힙니다 몬스터가 그리고 5단계 엘리트 몬스터에게 특성 추가 5단계의 경우 어떤 특성이냐면 강된 특성입니다 말 그대로 정의 엘리트 몬인데 5단계의 강화된 특성으로 전투를 5만 터리 캐릭터가 쳐맞으면 그냥 바로 골로가요. 진짜 골로가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응. 랭크보다도템 맞춘 걸 위주로 하는 소리 무슨 소리냐면 은 SS 랭크나 그런 랭크 자체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무슨 점수가 나오든 간에 템부터 맞추세요. 템이 안 되면, 랭크 A는 그냥 랭크, 랭크 F를 맞아본 적도 있어요, 제가. 레벨, 플레인이트 우습게 보고 차원합 예전에, 패치 전에 차원합 1, 2단계 들어가서, 진짜로, 진짜로 제가, 알라우니에서, 부활캡슐을 30개정도로 쓴 적이 있어요 플레이스타일을 조금 더 바꿔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전까지는 수월수월하게 하셨지만 지금은 거의 보스 몬스터를 사, 상대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기 위하여 예 안녕하세요 하, 자 봅시다 자 강남 구로구 신강 G타워 제 국제 램스 여기 있네. 풀기가 몇, 몇 랩부터 열리더라? <웃음> 물좀 먹고 오겠습니다. 아, 아, 됐다, 됐다. 자, 계속 지나갈게요. <웃음> 아, 됐다, 됐다. 자, 계속 <웃음> 아까 제가 여기 이전 무기는 공격력이 안 들어온다 했잖아요. 공격력이 잘안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극세트라는 걸 맞춰야 돼요 여기에서 어떻게든 극, 극, 극세트 왜냐면은 아, 어디보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거를. 여기 보시면, 제가 필름의 커틀러스란 걸 썼어요. 여기 필, 필게에서도 제가, 제가. 필름의 커틀러스란 걸 썼어요. <웃음> 플랭게트에서도 제가 예전에 제가 12강짜리 필름의 커틀러스를 썼을 때 공격력이 얼마였냐. 2600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웃음> 그리고 이걸 썼는데, <웃음> 이게 12강하고 13강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공격력이 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 대로라면 피르맨 커틀러스는 6 4레벨창 엘리트 엘리트건데얘 여기 보시면 2600이어야 돼요? 12강대? 근데 이거는 뭐냐 얘는 12.. 스트라이커 마이스터소드는 무슨 검이냐면 여기 마이스터라고 여기에서 플레인게이트에서 제작된 검이에요저 검을 차시고 하신게 목적인데 여기 보시면 재료가 있어요. 클레인 게이트의3 4차원앞에서 미션에서 획득 가능하다는데요. 이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3, 획득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피를메커틀러스 지금 차고 있는 검으로 가지고 <웃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뭐 공격력이 지금 높긴 하지만 1,2단계쯤은 간단히 돌수 있거든요? 1, 1단계를 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차례대로 돌아볼 거예요 제가 말한 여기에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특성 짜리 특성을 보여드릴 거에요 어떤 특성이 있냐 여기 43초 커지고 이건 좀 무시해 주세요 이건 어쩌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세야를 키우실 때는 그냥 S 한번 조져주시고 가서 E 쓰시고 내려 찍어주시고 그냥 공격 한번 하시면 깨요 근데 이게 아니고 원래대로라면은 공격력이 더안 나와야 정상인데 제가 그 지금 전트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여기 원래 안 죽어요 이렇게 이렇게 빨리 안 죽거든요? <목소리>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게 방금 응칙된 차원의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템이냐면은 멈추긴 차원으로, 전플라잉게인트 2, 3차원에서 획득 가능합니다. 라는데, 여긴 1차원, 1차, 차원함 1단계에요. 근데 어떻게 얻었느냐? 얘가 보스라서 그래요, 보스. 보스전이라서 1단계 2, 3, 2단계 정도 올라가요. 자체, 레벨 자체가. <웃음> 상관없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거고요 자, 좀더 간단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차면은 공격력이 8만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갔죠? 이 상태로 차원압 차원압을 한 단계씩 올려볼거예요 차원압, 아까 2등에서는 거의 한방컷이 났죠? 2단계를 음. <웃음> 가봅시다 아까, 이 거의 한 아까 음. 1단계는 음. 30 4초 컷이었는데, 지금 1분 17초 컷이에요. 아, 정원둥이가 음, 피가 음, 39 30 곱하기 30이고요. 음, <웃음> 30 30이고요. 알라운드를 봅시다. 45입니다. 물리방어 주변적 피해, 그 다음 치명타 피해 감소는 이거는 항상 붙어 있는 거라, 별로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위상과한 번에 죽는 쓰레기가 그냥 보이죠? 32초 원래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지금 너무 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투력 자체가 던전 대비해서 가겠습니다. <웃음> 파란 차원석으로 3단계를 가볼게요. 비교를 위해서 차원업 3단계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원지기 아까 피가 30이었죠? 30 곱하기 똑같습니다. 아직까지는. 45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마법방어 붙었습니다 방금 오래 버팁니다 오래 버텨요 마법방어 때문에. 때문에 5초 5초 늦게 겠죠 3단계까지 무리가 없어요 솔직히 깨는 데는 그리고 응축된 차원의 정수가 나왔는데요 정수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드릴 게 있어요 여기에 응축된 차원의 정수가 나왔는데 이게 3,4차원에서 나오는 건데 자 들어간 다음에 자 4단계 실력의 게 여기 실력의 투자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알라온의 정원 3단계에서 지금 보시면 55 55 57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차원합 3단계가 원래 4단계였습니다만 4단계가 없어지고 3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레벨이 2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57인 거예요. 여기 55인데. <웃음> 그 다음에 여긴 63이에요. 여기에서 57렙 지금인데 여기 63렙이에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보여드릴게요. 1분 4 7초예요 지금. 정원진이 <웃음> 30, 여기에다가 특수? 네, 특수 네, 붙었죠? 버팁니다 또. <웃음> 이제 다시 여기 체력 체력 회복 마법 그 다음에 주변 피해 45죠 봅시다 다르죠? 확실히 버팁니다 거의 1분에 가까스럽게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웃음> 차원화 5단계하고 4단, 저 3단계하고 차이가? 극심하다는 글을 아주 극심해요. 극심해. 아휴, 진짜로. 그 다음에 던전 노가다의 원리랑 핵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바로. 보시면은 여기 그래머리 차원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75렙 때 생기는 건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극장비를 맞추려 했잖아요 아까 그 극장비를 약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극이란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무기 같지도 않은 게 무기래요. 이상하죠? 무기래요. 이상하죠? 사실 이건 무기가 아니에요. 무기 재료예요, 이거는. 저걸 만들고 나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가시면, 이렇게 극, 막의 화염 막의 어파란 게 있어, 이렇게. 지금, 여마의 칼날이 레전더리에 포인다가 기본 공격이 1580입니다. 예, 여기 %로 보시면 상금6 6가 되어있잖아요? 이 %가 공격력, 그 기본 공격력을 높여줘요, 높을수록 <웃음> 그래서 초를 만드신 다음에 초로 그냥 죽어나 사냥하시고 암각 파편 이라고 있어요 5차원 아까 제가 알라운에 5단계 갔었죠 그런데를 수천번 도신 수백번 돌아서 증폭된 차원의 정수를 얻으세요 75개 이거는 팔아요 이거는 블랙마켓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맵피스토의암각화편을그 만드시고 <웃음> 발톱 조각도 만드세요 그럼 총 150개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거를 왜그 블랙마켓에서 구매하지 마시고 뭐라 했냐면 안올려요 매물이 없어요 그냥 존나 개 녹아다 뛰셔야 돼요 그냥 귀찮아도 뭐고 <웃음> 그래서 이렇게 모으신 후에 극을 만드세요 극을 만드시면 10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생길 이쫙 펴집니다. 얼마나 개꿀인지 아십니까? <웃음> <웃음> 초학고 극학고 너무 차이가 나요. 재료 차이가. 그걸 맞춰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저도 그만둔 상태입니다만은 아이게 집에 다 맞춰야 되네 정화자 인피에디스트라이커 소드는 나중에 얻는 건데 제가 이거 오늘 복귀한다 해가지고 복귀했던 다주더군요 개굴자 <웃음>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들 수도 있는데 안 만드시는 걸 제가 추천 드릴게요 저거 어디냐? 응축된 말고 이게 뭐뭐 애쓰이더라. 응축된 말고 이게 뭐 애쓰이더라. <웃음> 응축된 차원의 결정이 어디 쓰더라. 아, 여기 쓰이는 거야? 얘밖에 안 쓰이네. 이걸로 16개를 만드셔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띠브레. <웃음> 왜냐면은 이거를 10개를 만들잖아요? 16개를? 그러면 뭐합니까? 여기 어차피 더해서 이걸 만들어야 제작이 되는데 16개 만들어봤 뭐합니까? 어차피 응축된 차원의 정수가 필요한게 아니라 증폭된 차원의 정수가 필요해서 이걸 만들어서 열개1개를 10개, 만들어봤 열개를 만든다 치면 증폭된 차원에서 1개밖에 안나오는거데 뭐하러 합니까 솔직히 이건 개편되어야 돼 쓸데가 없어요 내가 두세개 만든다면 인정을 해 만들라고 근데 뭐? 160개 중에서 16개 사용하여 16개 만든다고? 아니 씨바 그한개로 장난해? 수량을 2개씩 주면 내가 한다고 해, 해 하라고 해 왜냐면은 10개만 해도 몇 개야? 20개잖아 에이 16개 하면 32개인데 당연히 하라 그러지 1 0개 만들어서 10, 10, 10개 10개 에서한개 만들거면 뭐 하라는데 <웃음> 개에서한개만 뭐하라는 개.. 쓸데없는 그냥 CG탄 그냥 개.. 개설만 들어 그냥 이것들 그냥 하여간 넥스는 r p g 게임을 만들어놓으면은 이렇게 된다니까? 다 녹아나야, 씨부래 아니 뭐 녹아다가 안 좋다는 건 아니야 적당한 노가다면 내가 뭘 안해? 이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어 확실해. 소모품 인벤토리에 네 칸이 필요합니다. 네 칸이 안 필요하나? 네 칸이 없나? <웃음> 음 잠시만요. 음, 잠시만요. 치울게요, 이것 좀. 치우고. 치우고. 치우고, 치우고. 됐다. 어, 개꿀. 이거를... <웃음> <웃음> 자, 30분쯤 다 되면 다시 녹화하겠습니다. 하도록 할게요자 제가 아까 뉴비 공정집에서 올렸는데 플레인게이트 극세트를 추천하고요 72랩 때특유때 티어메타하고 바이테스 전투력 7만 이하이신 분은 강화를 추천드리고 추천드린다고 했는데 <웃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